네. 아이돌이 나이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돌. 백점 나왔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5월 2일 방송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66회는 트로트길 특집으로 꾸며져 미스터 트로트 탑 세븐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이 유미스트로세븐 홍자, 양지은, 김태연김희영 은가은, 정다경, 강예슬과 명승부를 펼칩니다. MC붐은 미스터트롯2 선을 차지한 박지현에게 미스터트롯2 경연 이후 뭐가 제일 바뀌었느냐? 라고 묻는데요. 박지현은 타고 다니던 차가 연예인 차로 바뀌었다?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붐은 원래 수산트럭 타고 다니지 않았냐? 이제는 연예인 승합차로 라며 뿌듯해합니다. 특히 박지현은 은가은이 자신의 노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를 데스매치곡으로 선정하자 벅찬 마음의 본분을 잊은 채 미스트로 세븐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다가 형들의 구박을 받아 큰 웃음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톱세븐 미스트로2! 왜? 왜? 우와. 우와 경다 그들이 왔다. 오, 너무 네, 저는 또 여기 오늘 또탑 세븐 분들이 오셨잖아요. 네. 한강 네. 씨 어떤 노래입니까? 그래서 탑 세븐 분 중에 한 분의 노래를 어? 어. 우리 박지현 씨의 깜빡이를 키고. 와 어? 대박. 골랐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이건 평생 기억하지요. 누군가가 내 노래를 해준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이건 평생 기억하지요. <웃음> 아이0점 아, 나왔으면 좋겠다 해준 사람이 처음인거예요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지현이 <생각하시지 마. 웃음> <웃음> 형이 응원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은 달려 <웃음> <오> <웃음> <웃음>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훈 씨 노래부터 아 시절이면 <웃음> 울지 마세요 바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내가 있으니 미련이란 투아투지 마세요.